안녕하세요. 이제 리 고향 갈 거예요. 여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꽝남이라서 완전 무장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완전 무장. 고고 전에 갔을 때는 카 레스에서 갔는데 이번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운전해서갑니다 이번에 갔을때는 약한 8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주유를 하고 갑니다 안녕~~ 야~~ 나 갈게~~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가 그때 전에 비디오에서 펑펑거려서 되게 시끄러서용달리에요 용다리. 챘다 가자. 아, 힘들다. 멍덩아. 와, 저거 뭐야? 오리야, 뭐야? 멍. 멍, 멍. 어. 야, 어. 다리 아파. 아. 나도 언복이 진짜. 와, 저기. 예쁜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잠깐 잠깐 쉬기로 했어요. 와,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트럭 지나다니고. 아, 진짜 너. 아, 아, 이게 이게 베트남이에요. 이 예. 와, 진짜 덥다그지이제 아, 다시 출발할 거예요. 엉덩이 아파. 빨리 와. 알았어 나도 엉덩이 너무 아파. 개월에도 사탕수수가 이렇게 있어. 와우. 와 빠나나. 오오아이게피플론이네아 아, <웃음> 어. 여기야 여기다 쌤 하우스 맞아? 맞아. 와피플론이네아 인사부터 먼저 드릴까리야? 아 이게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전에가 그 이제 리 동생 결혼한다고 이렇게 준비돼 있네요. 집 찍은 영상이 있는데 아못 알아보겠네. 음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 아버지 맞지? 이어 네, 파더. 진짜 막나에 <웃음> 결혼한다고 여기 이렇게 음아 이게 집 앞에서 결혼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와 이게 생각보다 크네 여기서 이렇게 결혼하나봐요 음, 보면은 예, 잔치 음식 같은 거 먹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와 그릇 그래, 진짜 많아요 컵도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의자도 이렇게 많고 저기 음식 준비도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저번에 봤을 거 아니야? 아 맞아. 진짜. 야아 이게 그 우리집에서 했던 그 음식이네 응. 아...이렇게... 아... 다툴 있고 다툴 있고 뭔가 필요하면 이렇게 바로 옆집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빨리. 여기가 이제 집 뒷간이에요 응. 몇달 전에 저기 몰리 했던 거 리야 다시 들어가봐. 아 여기가 그 저쪽이 이제 네 집이고 이쪽이 지금 이제 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네리 아버님의 묘소입니다. 야너왜 빗자루 들고 있어? 너왜 빗자루 들고 있어? 응? 아쓸라고야 뭐해? 아못 찍었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오너더 너 오너더 더 하우스 아니야? 내꺼. 아니, 이거? 아, 네가 아... 부자네. 음, 뭐? 음, 뭐... <웃음> 진짜 뭐해? <웃음> <걔> 없어 이제. 지하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아 아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빠 이거 그야, 이게 예, 고구마랑 바나나. 음, 이렇게 해서 저기 물에 튀긴 건데 어,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음, 고마워. 어, 여기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음. 아 저기 빵빵 빵 만드는구나. 사람들 너무 예쁘대. 음 맛있어. 제 크루치 있어요